쫄랭쫄랭 안녕하세요 쫄랭이 아빠입니다 어, 지난번에 이어서 강만장 투어 예, 2편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강화도에 있는 라이더카페 강만장에서 커피를 한잔씩 마시고 예, 이제 복귀하는 코스구요 이제 돌아오려고 합니다 어, 다른 분들은 일찍 일찍 이제 금방금방 준비를 마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카메라도 여러, 뭐 네, 그 전원도 연결을 해야 오래 되고 오래 뭐 어떻게 어떻게 하다보니까 아, 자꾸 늦어요 음, 초보는 네. 티가 나나봐 그래가지고 조금 저는 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 보시다시피 이제 한분두분 분 먼저 출발을 하시는데 저는 아유뭐 세팅하고 나서 바이크 이제 출발하려고 보니까 아 이런 키도 안 꽂은 거예요 어, 바보 같죠 완전 항상 이래요 제가 조금 그래서 마음은 급하죠 지금 뭐 대충 저때 헬멧 턱끈은 제대로 맨날 몰라 지금 뭐오 옆에 전신주 스치듯 빠져나가네요 어 앞에 지금 사진 찍어주시는 분이 강만장의 설작가님이세요 그래서 강만장 방문, 방문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진도 저 한컷 찍혔습니다 어, 우리 같이 가셨던 멤버 분들 그때 작가님께서 이렇게 찍어주신 사진들이에요 가시면 인생샷 한 장씩 건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 사진들을 보면서 어, 제가 늘제 취미가 또 이제 사진 찍는 게좀 취미다 보니까 나, 늘 남들을 찍어주기만 했었는데 어, 남이 찍어준 사진을 한장 받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남들 사진을 좀 찍어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 복귀길를 올랐는데 어? 갑자기 영상들이 다 이제 이런 거죠 <웃음> 멀쩡했는데 자꾸 이제 땅바닥을 보고 있는 거죠 아... 강화도 땅바닥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열심히 보고 있는 고프로입니다 그래서 팀들이 이제 강만장을 나와가지고 뭐한 10분 정도 달렸나? 그랬는데 이제 옆에 휴게소처럼 보이는 곳으로 쑥 들어가더라고요 어, 몰랐어요 나는 사실 일대 세나는 안됐지만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카카오톡에 그룹 톡으로 어 서로 이제 전화 연결을 다해 놓은 상태로 달리고 있었거든요 나는 여기 왜 들어갔냐고 물었더니어고 그 프로가 <웃음> 땅바닥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거예요? 어제 뒤에 이제 오시던 예, 형님들이 봐주셨던 아, 것 같죠 때문에. 그래서 예 네, 고프로 좀 올리고 예 네. 외계인처럼 아, <웃음> 헬멧 쓰고 저러고 있으면 약간 외계인 같기도 해아 <웃음> 되게 웃겨 아무튼 그렇게 준비를 해서 네,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바보 같았죠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알라인티가 되게 어, 진동이 좀 심한 바이크긴 해요 수평 대향 엔진 좌우로 그 복사처럼 막그 펀치를 내뻗는다 그래갖고 이제 복사 엔진인데 어 이게 진동이 꽤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투스트로크 아그어그 바이크들은 그 진동의 맛 할리들도 그래서 타신다 그러죠 예 두둥 두둥 하는 재미 예라인 t 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둥 두둥 하는 그 진동이 있는 매력 어 그런 재미로 타는 차인데 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달리다 보면 볼트가 빠져서 달아났다든지 뭐 그런 에피소드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고프로도 제 나름대로는 조인다고 조였는데 어, 못 견디나봐요 그런게 그렇게 해서 이제 출발을 했고 제가 잠깐 아는 길이어서 예로드마스터를 잠깐 잡았습니다 네, 근데 저같은 초보는 원래 이렇게 마스터하면 안되죠 아, 근데 제일 앞쪽에서 달리니까 뭐 많은 대수도 아니고 한 6대 정도가 이제 같이 움직였는데, 그래도 우와 열을... 아, 죄송해요. 또 군대식 용어 나왔죠? 예, 열을 대열을 잘 이렇게 지켜서 달리는 게 너무 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이게 약간 이게 온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자동차들이 보면 야, 쟤들 민폐다. 응? 도로를 막고 뭐하는 짓이냐 그럴 수 있는데 또 이게 라이더들 입장에서는 약간 이어 자뻑에 취한다고 하죠 꼭만는 느낌 음아 우리 너무 멋있어 약간 그런 어 기분 좋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투어 나오고 라이딩 나오고 하는 겁니다 어그 고프로를 제가 똑바로 세웠는데 또 이렇게 땅바닥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꽤 많은 분량의 영상을 나름대로 이제 어, 뒤에 앵글 신경써가면서 날렸는데 못뭐 찍은거죠 뭐 날려먹었죠 계속 바닥만 보고 있고 어 근데 이제 제가 느낌이 왠지 좀 그래서 오 신기하죠 막 갑자기 또고프로가 벌떡 일어나 어, 뭐야 뭐뭐 뭐 먹었어? 어. 제가 손을 뒤로 뻗어가지고 세운거예요 사실 뭐 안전 운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좀 그런데. 이렇게 달리면서 어 경례하듯이 <웃음> 맞은편 쪽에서 달리는 라이더들하고 인사도 좀 하고 이게 투어의 재미죠. 두두두두두 다다다다다. 예. 네. 재밌습니다. 그렇게 해서 달렸고 계속해서 이제 바다가 좌측에 이제 보이죠? 참좋더라고요 저렇게 시원한 바다를 보면서 서로 따봉도 날려주고 참 희한해요 같은 그냥 바이크를 탄다는 뭐 다른 거 없잖아요 그냥 뭐 아는 사람도 아니고 서로 얼굴 아는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냥 맞은편에서 같은 똑같은 오토바이도 아니야 그냥 바퀴 두개 달린 거 타고 간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뭐뭐 그렇게 반갑다고 서로 따봉도 날리고 경매도 날리고 인사도 날리고 참 신기하죠. 근데 투어 나가면 저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 막 쏘시는, 어, 막 쏘시는 형님이죠. 쏴서 쏘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카페에서 이렇게 저희 쓰시는 닉네임이 <웃음> 그쪽 그쪽 닉네임을 쓰세요. 그래서 제가 네 형님 진짜 젠틀하시고 좋으시더라고요 멀티스트라다를 저렇게 젠틀하게 타시는 분은 또 오랜만에 봐요 아저 형님 멀티스트라다를 보면서 괜히 저 빨간 차가 타보고 싶어졌어 어, 아 이러면 안돼 이러면 안돼 이러 마음을 살짝 조잔치고 있습니다 날려야죠 지금 보이시는 분은 저하고 동갑이신 분이세요. 마이크 경력이 되게 짧으세요. 새로 이제 마이크입문 하시는 분이신데 되게 열심히 타시고 아이뭐 취미를 또 열심히 한다라고 말하는 게좀 그렇죠. 자기가 너무 재밌으니까 하는 거죠. 너무 재미를 붙이셔서 정말 재밌게 재밌게 타시더라고요. 보기 좋고 또 뭐. 저분만큼이나 저도 요즘 재미가 한껏 들어가지고 신나는 삶을 살고 있는 중입니다. 어, 뒤에 쭉 오시는 분들을 영상을 잡으려고 뭐 실력도 없는 제가 자꾸 이제 마스터를 섰었네요 이게 영상으로는 되게 가까워 보이지만 그, 이제 줌으로 땡겨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화질이 약간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와인딩을 렇게타는거어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속도를 거의 내지 않았어요 사실 시, 시, 속도를 내지 않은 것도 있고 속도를 낼수 없었던 것도 있, 있어요 지금 제 앞쪽으로는 승용차들이 줄을 지어서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무리해서 추월을 할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또이 알라인 t 라는 오토바이 자체가 이렇게 뭐 일단은 기종 자체가 네이키드 형태의 그 다음에 클래식컬한 레트로디자인의 마이크다 보니까 이제 그 배기량은 1170cc 거의 뭐 1200cc에 육박하는 그런 대 배기량 오버리터급 마이크지만 그래도 저렇게 그 유유자적 하면서 풍경 보면서 그 엔진 구동감 느껴가면서 그렇게 타는게 너무 즐거운 마이크인거죠 음, 타면 탈수록 매력있는 거 같아요 어, 같이 이제 뭐 커피 한잔 하면서 웃으갯 소리로 이거는 순장 바이크다. 어, 내가 죽으면 같이 묻어줘라. 뭐 그런 바이크라고. 사실 뭐 사기통 레플리카 타시는 분들은 또뭐 제가 이런 얘기 하면은 어, 아닌데? 우리도 그런데? 뭐 이러실 수 있겠지만 그이 바이크를 타면서 느끼는 게 아, 이거는 뭐 에이, 경례하듯이 하는 거. 저날. 저게 재미였죠, 저희는. 경례하듯이 인사기. 음. 아, 어... 뭐, 물론, 사기통 레플리카, 저도 알차 옛날에 탈때 평생 타야지 막좀 그런 느낌, 뭐 생각을 해본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 레플리카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오래오래 타겠다 이런 생각들을 잘안 하잖아요. 근데, 뭐, 이, 자, 이 바이크 자체가 뭐 아무래도 좀 그런 레트로한 장르의 오토바이다 보니까 고쳐 가면서 어 그렇게 잘 관리해 가면서 타면 한뭐 몇십 년탈수 있겠죠 그리고 원래 레트로한 기종이다 보니까 세월이 가도 그 레트로한 매력이 계속 살아 있는 거죠 뭐꼭새 차여야 신기종이어야 멋있는 그런 모델이 아니다 보니까 마켓 수욕장을 지나서 예, 차들이 막히다 보니까 이제 속도를 못 내고 예, 그렇게 해변가를 달렸습니다. 해변가는 또 사람이 많다 보니까 좀 살살 달리기도 해야 되죠.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니까요. 사람 다치면 뭐, 뭐안 되죠 절대. 그리고 뭐 내가 즐겁. 내가 즐겁자고 타는 바이크라고 해서 남에게 피해를 줘서도 안 되는 거고 아 이렇게 그냥 유유자적 풍경 봐가면서 네, 달리는 기분 너무 좋습니다 지금 영상만 봐도 또이 날의 기억이 생각이 또막 나요 너무 좋았어요 즐거운 라이딩이었습니다 제가 적은 나이가 아닌데 또 우리 형님들 뭐참 바이크 여유 있게 잘 타시고 재밌게 잘 타시네요. 자세도 안정적이시고 <웃음> 초보 주제에 뭐 누구 자세를 얘기할 실력은 제가 아닙니다. <웃음> 네. 그냥 같이 타고 있으면 옆에서 이렇게 타시는 거 보면 너무 예뻐요 몸들이 몸들도 예쁘고 진짜 뭐아이 나이에 형님들 맞아 약간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뭐 배가 나오기를 했어 뭐 허리에 살이 있어 뭐 전부 다 너무 예뻐 몸도 잘 가꾸시고 바이크에 맞게 옷도 잘 보내 입으시고 참 배울 점도 많고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쪽 코스는 제가 차로 다닐 때는 자주 온 코스는 아닌데 아좋더라고요 주말에 그저 하늘이 맑기만 바라는 이날은 비가 그러니까 시작할 때 잠깐 아주 잠깐 내리고 안와서 지금도 영상을 보시면 하늘이 너무 예쁘죠 참 좋았습니다 복 받은 거죠 비안오날 타는거 이제 강화대교를 넘어서 그 초지대교인가요 대교를 넘어서, 초지 대교인가요? 예, 대교를 넘어서 어 복귀길에 올라서 이제 김포를 향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신호대기라고 했는데 예 슈퍼커브 예쁘게 잘 꾸며진 슈퍼커브 한데 서더라고요. 옆에 예쁜 새들백까지 달고 있고 블러브 끼고 풀페이스 끼신 헬멧 착용하신 게아 이분도 바이크를 그냥 뭐 대충 타시는 분이 아니라 바이크를 좋아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걸를 그냥 딱한 눈에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헬멧 안에서는 그룹톡으로 어, 우리 멤버 한 사람이 늘은 것 같아 막 그랬었죠. 그 6명이 간투어였는데 어, 졸지에 7명이 달리고 있는 거예요. <웃음> 지금 봐봐 앞에 대열도 딱 맞춰 어? 지그재그로 딱딱 대열을 맞춰갖고 간격도 너무 일정하게 잘 맞추시고 지금 보면 사이드미러로 흘끔흘끔 뒤쪽에 간격을 봐 이제 보시면서 운전을 하시더라고 <웃음> 너무 재밌었어요 이거 그래서 이제 잠깐 신호 대기했는데 어, 케이 아웃동아시죠 내가 이거 왜이 팀에 껴있네 이런 느낌이셨나봐요 그래서 제가 인사 드렸죠 뭐, 똑같이 두 바퀴 달린 거는 다 똑같은 친구잖아 뭐 형제고 친구고 뭐. 우린 라이더고 근데 가실 때 저렇게 손 인사 해주고 가시더라고요 깜빡이 켜고 잘아 너무 재밌었어. 야, 우리 한명 이제 떠나보냈었죠 저렇게 길 위에서 두바퀴로 만나면 전부 다 예, 친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참 희한한 인연인거죠 이렇게 1편 2편에 거쳐서 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